요거는 지금 쪼글쪼글한데 요게 네. 비교해서 요우회를 네. 보면은 와. 이게 같은 여기는 라인이거든요. 라인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바이러스가 걸려 많이 쪼들쪼들하죠 쪼들쪼들하지. 같은 건데 네. 얘는 그리고, 지금 어, 괜찮아요뭐 어,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 그 옆에 꼬리 꼬리 요것도 이제 회복되고 오 어, 신기하네 어, 어. 바이러스는 초기에 좀 영양분을 빨리 좀그 뭐야 공급을 해주면은 네. 어, 살아날 수 있어요 매개충이 될수 있는 해충을 잡는 것은 꼭 농약이 안되면 유기농에 해충을 꼭 잡아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딴 데서 오개고게 하는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영양제의 개념은 그거는 간접 효과라고 할수 있는데 작물이 회복한 데 쓰기 때문에 영양제를 쳐주면 회복이 빠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이러스 약이 없었습니다 그 약을 국내 기술로 이렇게 바이러스 박사라는 명으로 지금 출시됐다는 거 아주 기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 한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고추밭은 얼마 전에 바이러스로 아주 고생을 많이 마치라고 합니다. 근데이 바이러스에 걸린 고추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 지금부터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추가 어디야 하셨어요? 여기에 와서 기념 한 5년차 됐고 그래갖고 작년에 무농약 인정받았고 네. 가장 신게 뭐예요? 제일 많이 피해주는 게 탄저병이기 때문에, 네. 그게 힘들고, 네. 간간히 비가 오고, 그 탄저병이 와도, 저희 눈에는 잘안 보이거든요. 음. 그게 병이 왔다, 그러면 보통 15일 정도 있다가 나타나는 거니까, 음. 예. 하얀 테두리에 작은 그 반점이 있어요. 예. 예. 이게 뭐한 3mm 됩니까? 3, 4mm? 아, 그렇죠. 예. 이거는 고추 탄저가 왔다가, 자체에 약재를 잘 사용해서 탄저가 사멸됐다. 그 옆에가 다 하얗게 녹았잖아요. 예, 예. 이거는 탄저병이 치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 탄저병 치료가 안 돼도 하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 병반이 더커지던거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얗게 그, 이거 뭐, 뭐야,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가 된 거예요. 예, 예. 탄저병이 8월, 7월 달에는잘안 보이고 8월 한 두물, 세물 할때 탄저병 그속히 번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재균박사 황박사, 해라 이런 걸로 연면시비를 했습니다. 랬더니 지금 그렇게 됐다 이거 그렇죠. 이건 치료가 된 거죠. 예, 네, 신초가 잎이 파랗게 네. 이렇게 나야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잎하니까 좀 쪼글쪼글하잖아요. 아, 잎이 쪼글쪼글하고. 예, 그것도 그렇고 여우의 그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요 고추 잎싹을 보면은 이게 울퉁불퉁해서 네. 예, 이런 상태를 보고 이게 바이러스를 감염됐다 그러거든요. 아. 요거는 지금 쪼글쪼글한데, 요게 네. 비교해서 요우회를 보면은, 아. 이게 같은 라인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바이러스가 걸려. 많이 쪼들쪼들하죠. 같은 건데, 네. 얘는 지금, 어, 괜찮은데요? 어, 뭐,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 옆에 요것도 이제 회복되고. 오, 신기하네? 예, 어, 어. 예, 예, 예. 얘는 회복된거 아니에요? 이건? 예, 예, 예. 얘는 음. 지금 걸린 거고, 여기는 예, 예, 예. 멀쩡하고, 예, 예, 예. 그리고 신생으로 올라온 것도 지금 괜찮아지고. 예예예. 예. 바이러스는 초기에 좀 영양분을 빨리 좀그 뭐야 공급을 해주면은 어 네. 살아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누림회사의해당 약제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고그 이제 질소질이 강한 그 루멘트하고 아폴로란 그게 이제 그 뭐야 저 영양제가 있는데. 어, 한 3일, 4일 간격으로 영양제 시비를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 박사도 뭐한 3일 간격으로 한 번, 두번 하고, 또 상황을 봐면서또 저희가, 저가 그렇게 그 뭐야,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뭐, 다른 신처도 살아나고, 옆에 또 인맥이 괜찮고 그래서, 아, 그래도 이저 바이러스 박사가 효과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믿을까요? 믿을까요? 아, 그분들은 고정관념이 벗겨있죠. 바이러스라는 것은 약재가 없다. 어느 정도 질서질 있고 균형 있게 들어간 성분을 연면심이나 간주를 하면 초기 맛 발견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된다는 것을 저도 그거는 저 이번에 그 누림 제품 써보고 좀 인정하는 편입니다.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또 다시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바이러스들이 올라오는 현상들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는데 응애가 이렇게 갉아먹거나 벌레들을 잡지 못했을 때 고기를 흡수한 거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 앞쪽으로 보면 흡착한 것들이 어. 얘네들이 여기 있는 세포벽을, 세포벽을 다, 다 그렇게 망쳐놔요, 망쳐놔요. 아. 망쳐놓으면서 이 입이 할 역할을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이 식물 자체가 약화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토 이즈바이러스라고 바이러스가 와서 지금 요게 우리 바이러스 박사로 치료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치료 과정 의 현상이에요 어, 색깔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빨갛지만 여기 색깔이 연하지죠 이렇게 연한 색깔이 온다라는 얘기는 이 과피가 굉장히 약화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곰팡이성 세균병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조금 요것들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얘는 나중에 뭐, 물러지고 힘이 없어지는데 전혀 그런 현상 없이 땅땅하게 이렇게 단단하다라는 얘기는 얘가 치료를 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치료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걸렸으면 이게 안에가. 안에가 물러져는물러 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단단니다 네. 껍질 층이 약화가 되면 당연히 탄저, 탄저나 일반 그 곰팡이성 세균들이 병 오게 돼 있어요. 네. 오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단단하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바이러스 박사 효과가. 네. 과가 익을 때 우리가 춥이라 그래서 NK라든지 이제 복합비료 여러 요소도 넣었겠지만 그 중에 질소 성분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병균들은 기본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 성분을 최대한 줄이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줄수 있는 것은 아미노산 계열이고 우리가 이제 그 아미노산 계열도 역시 뭐가 중요하냐면 흡수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아폴로나폴리신 어 이런 요소들은 다른 어떤 아미노산제보다 흡수도 빠르고 영양 영양 상태의 어, 균형성도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보면 이렇게 터서 이렇게 터서 얘네들을 과습 상태를 어, 충분하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이렇게 요소를 해줘야 돼요. 예, 이게 두둑이 주저앉았을 때비 때문에 그랬을 때는 기타 많은 병충해들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는 어, 바이러스 박사와 폴리신 그리고 기타 영양제 주산 박사든지 아니면 그런 영양제 하나지만. 너무 많은 영양제를 한꺼번에 주게 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작물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만 딱 해서 어 그거를 5일 간격, 5일 간격이나 4일 간격으로 3회 정도 해주면 모든 바이러스는 거의 95% 이상 완전히 박멸이 됩니다 곰팡이나 세균병은 농약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추나 애호박을 피해서 심지어 고구마에서 바이러스 병이 심각하게 발생하다 보니 전국에 있는 농가분들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되라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해서 농가를 혜택을 위해서 개발한 게 맞고요. 개발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되더니 이 제품을 만드는데 장점을 봤더니 한 가지 발견한 건 바이러스는 동시에 여러 바이러스가 오기 때문에 한 바이러스만 치료하면 똥기로 날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박사를 어떻게 개발하냐면 모 대분이 발생해 방제선 범용성을 만들었던 게 가장 중요한 거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법은 어떻게 하냐면 어 초기에는 바이러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잎부터 어, 작아지거나 어이게 쪼글쪼글해지거나 이게투명해지는나여러가지 모자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는 관주 처리를 하시다가 어 초기에 이제 옆면에서 올시가 됐을 때는 옆면 처리만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는 전혀 문제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박사는 그래서 이걸 치면은 예방과 치료가 되는 건 확실히 보장이 되는데 그리고 범용성인 것도 증명이 되는데 매개충이될수 있는 해충을 잡는 것은 꼭 농약이 안 되면 유기농에 해충 꼭 잡아서 더 이상 바르스가딴 데서 오지 않게끔 해는 거 주시고 그다음에 영양제의 개념은 그거는 간접 효과라고 말씀드는데 작물이 회복하는데 쓰기 때문에 영양제를 쳐주면 회복이 빠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 제품의 특징을 보면 국내 토착 특허 미생물 대사물질에 의한 식물 바이러스 분해 및 바이러스병 저항 효과가 있다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특허 받으신 거죠? 네, 특허도 있고 이거는 그냥 자체 개발한 게아니 국제 논문을 통해서 많이 검증을 됐습니다 음. 또한 특허를 통해서도 원천기술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 국제 논문에서도 우리가 해보면 은 저희 약재를 처리하게 나면은 현저하게 바이러스가 증시가 안되고 효과의 치르고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한 1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고 현장도 한 5년 이상의 현장 검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농가 네. 보급하는 단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이러스 약이 없었습니다 그 약을 국내 기술로 이렇게 바이러스 박사라는 명으로 지금 출시됐다는 거 아주 기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이거를 연구 개발하신 또 미생물 박사이시기도 하고 또 음, 교수도 교, 하시죠? 예, 예. 이런 분이 지금 이 국내 기술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를 또 한국농산TV에서 최초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바이러스 박사를 한번 사용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